네 반갑습니다 깍두기인들 어, 영상 업로드가 좀 늦었죠 바빴습니다 자 31번 34번 해설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부분 줄거리가 이렇게 앞부분에 짧게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줄거리라는 거는 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물 그리고 갈등 그리고 서술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앞부분의 줄거리는 인물들이 무엇으로 어떤 갈등을 겪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술자도 눈치를 챌수 있습니다. 어,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앞부분의 줄거리가 글씨가 작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읽어야 돼요. 힌트입니다. 힌트 자 나는 우연히 남의 서류봉투를 들고 온다 그 안에 대학원생 이만집이 쓴내 젊은 날의 비망록이란 제목의 일기장이 들어있고 나는 그 일기를 읽는다 친구들 보세요 지금 어, 서술자 누굽니까? 납니다 이 나가 뭐를 발견했죠? 서류봉투를 발견했어요 남의 서류봉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누가 쓴 거야? 대학원생 이만집입니다 그래서 내 네, 젊은 날의 비망록이라는 제목의 일기장이 있고, 그거를 내가 읽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액자식 구성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액자식 구성. 자, 그래서 구성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이야기에 나가 있고, 그 안에 이야기에 어, 대학원생, 나, 나아, 이만집인 나가 있겠죠. 그래서 나, 나의 어, 액자식 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돼. 아버지 눈에 눈물이 어려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단숨에 염색 공장에서 공장을 찾아온 사연을 쏟아 놓기 시작했다. 그럼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만집이 이야기겠죠. 자, 만집이니까 이제 또 경집이가 나오는 거야. 맞죠? 경집이는 형이야. 집집이잖아. 돌림자겠죠. 자 형이 차사고를 냈어요. 피해자 쪽에서 오주 진단을 끊어와서 울러대고 있어요. 다협 보려고 하는데 미적거리다가 구속으로 떨어질까봐 걱정들 하고 있어요. 셋째 형이 판사로 있는 동창생을 만난 손을 써보겠다는데 어째 불안해요. 아버지에게는 그냥 제가 알리러 왔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잘될 거예요. 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일단 눈물이 어려 있고 나는 사연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말을 채다 듣기도 전에 천천히 발길을 돌려, 돌렸다 여러분이 성적표를 받은 아버지의 모습과 유사하죠 쪽문을 들어서는 아버지의 발길이 도살장을 향하는 소처럼 뭉그적거렸고 돌처럼 각이 진 당신의 등자 돌처럼 각이 진 당신의 등이래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힘든 거죠 무태 올라와 무사람, 무사람들의 시선 속에 서 죽음을 앞둔 거북이 딱딱한 등껍질을 닮아 있었다 해서 아버지를 거북이에 비유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큰아버지처럼 농사나 지어야 할 사람이다 해서 어 만지비의 아버지에 대한 평가 농사나 지어야 될 사람 공연이 상업 학교를 나와서 평생을 걸어쳤다 자 그러면 여기 상업 학교가 중요한 소재겠죠 여러분 배경 지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 옛날에 상고는 공부를 잘 했지만 가난한 집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나오면 은행이 취직했기 때문에 어, 상고는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 간 어, 학교입니다 대신 좀 집이 가난했죠 그래서 많이 배우신 분이야 이 아버지는 자 아버지의 경우 학력이란 전혀 무용지물이었다 근데 그런 학력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오히려 교육을 안 받았던 것만 못했다 반풍수 집안 만 망친다는 속도 자이 속담을 통해서 우리 알수 있는 건 뭡니까 만지비는 아버지가 공부, 교육을 받았던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아버지 인생에선 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많이 배울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자 아버지가 이렇지만 만지비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 어, 각자의 양심이 한시대의 질주와 얼마나 발빠르게 보조를 맞추느냐는 것은 우리의 날라리 학력에서 곧장 드러난다 자이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획을 봐야지 자 기획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32번에 있죠 어... 사람들의 속물적 태도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그러면 이게 속물적 태도인가 날라리 학력이래 일단 날라리는 속물적이다 볼수 있죠 그리고 양심이 시대의 질주와 발빠르게 보조를 맞춘다 이거 우리 사회 시간에 유사한 걸 배웠습니다 뭡니까? 이거 아, 너, 문화지체 현상 아닙니까? 문화지체 현상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의 어, 정신적 어, 양심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하면 우리의 양심이 지켜지지 않는다 라는 어... 것이 문화지체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기득 속물적 태도에 대한 비판의식이 비롯된 표현이다라는 것은 맞다고 볼수 있겠어. 자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곧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들이 양심을 찾기가 힘들어진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라는 것에서 완벽하게 알수 있죠. 살이 너무 쪄서 양심이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삶이라, 아, 살이란 결국 적당주의의 탈을 쓰고 병든 아, 그것도 중증인 이 사회의 부하내동 부하내동이란 말을 모르면 사전에 찾아보세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부하내동이라는 건 주관과 상관없이 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는 거야 무비판적으로 그러나 이를 선우책을 딱딱 부러지게 따지고 나서 행안이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던 셋째 형보다는 아버지의 난감한 뒷모습이 내게는 훨씬 인간적으로 돋보였다 해서 어또 보면은 부하되도 하면 안 된다 해놓고는 또 선우책을 딱딱 부러지게 하는 셋째 형에는 또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이 인간적이다 라고 보고 있고 한참이나 외동 불빛을 받으면서 있다가 나는 단호히 발걸음을 돌렸다 밤색바지와 머리통이 작은 박씨는 어느 쥐구멍으로 사라졌는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럼 여기 박씨는 누구겠습니까 자, 밤색 바지와 머리통이 작은 박씨 박씨는 누구였겠습니까? 어, 어머니라고도 어볼수 있겠죠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으로 사라졌는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집 안에서 어, 보이지 않았다 라는 거니까 집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일 거고 아버지와 나가 이렇게 있다면은 나머지는 어머니일 거잖아 맞죠? <웃음> 그건 머리통이 적다, 작다 라는 것을 통해서 어머니라는 것을 또알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측은하게 생각하며 헤어진 셈이다 하고 이제 아버지는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이다. 속수무책.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나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안다. 마음을 안데 아들의 장래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내색도 자제하는 당신의 마음속에 일고 있을 낭패감. 어, 그리고 당신의 무능력에 대한 막심한 자괴감. 자괴감. 외부에서 무작정 들이치는 어떤 물리적인 힘에도 속수무책으로 풍뎅이처럼 죽은 신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양반. 어떤 신고나 불행도 심지어 굶주림까지도 말없이 수용해버리는 고버리 늙은이를 나는 오늘 세상 목격 확인한 셈이다 아버지도 무능하지만 나는 얼마나 더 무력한가 해서 아버지도 무능하고 나도 무능하다 그리고 여기 니은 풍뎅이처럼 죽은 신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양반이 인물의 무력한 삶의 태도를 비유한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죠 풍뎅이처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음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애정으로 나는 오늘 참담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뜻밖에도 부정과 그것의 에저기는 아버지를 연민하면서도 그 다음에 저기를 가졌다. 백지장 한장 차이라는 것을 아니 손바닥과 손등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하루였는데 그게 내게는 적자는 수학이었다. 그래서 어 이, 이 말은 뭡니까? 새롭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음, 인식 변화를 나타낸 표현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이겠죠 아버지에 대해서 애증 사랑하면서도 증언하는 거 여러분이 나를 애정하겠죠 자 이만 집에 어머니는 일찍 가게 하신 것 같다 어? 근데 엄마가 이미 죽었대 그럼 여기서 어, 박씨는 누구인지 어, 소설 속에서는알 수가 없게 되버렸네자 그의 비망록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대체로 부석한 빵껍질과 같은 정서가 꽤나 삭막한 법인데 이만집은 제법 다혈질일까 아직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듯하다 해서 어, 어머니가 없이 자란 사람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만집의 어머니 일찍 타게 하신 것 같다라는 평가는 뭡니까? 이제 어, 바깥 이야기의 나아가 인물을 평가한 것이겠죠. 그래서 액자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만집의 아버지는 상당히 흥미를 유발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남다른 결벽증으로 인해 어떤 부정사건이 연루되어 혼자 죄를 뒤집어쓰고 아, 공무원직에서 파면당한 양반인 것 같다. 늘 피해의식에 시달리나 속마음은 멀쩡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만집의 맏형, 그 고소를 뒤적인다는 곰팡이 냄새 나는 인물과 동료항으로 보인다. 해서 어, 만집의 맏형과 유사하다. 그래서 뭐 아버지 다 닮은 거죠. 여러분의 행동이 다 부모님이 닮은 겁니다. 에? 자 그들은 분명히 한 시대의 한 사회 환경의 어정쩡한 부산물일텐데 자 인물을 평가하는데 어정쩡한 부산물이래 하, 이상하게도 그들에게서 가해자인 시대의 냄새를 맡을 수 없다 자 사회 환경의 부산물인데 어, 시대의 냄새를 맡을 수 없대 한 시대에 너무 밀착되었다가 또는 그것과 꾸준히 호흡을 같이 했다가 오늘 배신당하면 그것과 매정하게 등을 지고도 이럭저럭 살아내지는 분이다 해서 어떤 깨달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들은 있어 이 시대와 무관하다는 표정만 짓는다. 아무튼 무능하기 짝이 없으나 법 없이도 살 피해자들이고 워낙 무기력하기 때문에 해를 끼칠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인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나오고 있네요. 어쩌면 생리부터 착한 심성으로 고생을 낙삼고 살 양반으로 점지된 것 같다. 운명적인 것 같다 라는 거죠. 점지되다 그러나 주위의 사회적 환경이 곧 세파가 그들을 인간으로서가 아니고 가장으로서의 자격상실자로 어, 만들어버렸다 그렇긴 해도 그들은 속물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만날수 있으며 이런 답답한 위인들이야말로 사회를 사회답고, 사회답게 굴러가도록 만드는 길라잡이다 지금 평가가 모순적이죠 응, 답답한 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응, 사회를 사회답게 만들어간다 그래서 모순적인 발언입니다 자, 큰형 집을 모두 함께 나오러 갈때 셋째 형수라는게제 딴에는 애교를 부리면 한다는 소리가 내 부하를 긁고나왔다 해서 도련님 언제 취직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해서 아직 연애를 못해봐서 돈 벌기도 싫나봐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예상하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발언입니까?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같진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언제 취직할 거예요 이게 현실적 대안입니까 너 여기 가서 일해라 이게 현실적 대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4번이 정답인 것 같죠 자 일단 5번까지 읽어봐야겠지 나는 한수 없이 말 같자는 말에 응했다 연애하고 이것도 다시 그 이야기 안의 이야기죠 바깥 이야기가 아니고 안에 이만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만집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임무를 잘 따라가야 돼 연애하고 취직하면 돈이 중요한 게 알게 될거란소리를 들리는데요 그런데 돌대가리인 제가 보기에 자 공부를 엄청나게 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이랬는데 돌대가리다 라고 해서 어 비꼬는 거에 비꼬는 걸로 대응했다 맞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쫓을 권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냉소적 심리 에서 비롯된 파라이다. 냉소적 심리가 뭡니까? 비웃음이죠. 비웃음. 그래서 비꼬는 거에 대해서 비꼬는 걸로 답을 했으니까 맞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3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저는 아직 도무지 좋고 나쁜 걸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공, 공부나 슬슬 더 해볼까 어쩔까 싶어요. 알았다. 너희 내외나돈 많이 좋아해서 허위호식하면 너희들을 닮은 세대가리 후세나 잘 키우며 평생도록 집 까불어라 해서 공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냥 아 셋째 형자 내가 보기에는 이만 집에 셋째 형처럼 영리한 형제가 집안에 하나쯤 있어도 가문을 정실하게 살려주면 좋겠는데 이 셋째 형이라는 위인은 처가 덕에 그리운 것이 없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대상을 야금야금 핥아대는 이른바 출세지향주의자인 것 같다 해서 음 셋째 형이 어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어... 출세지향주의자라는 게 셋째 형에 대한 평가라고 볼수 있겠죠. 아무튼 흥미있는 위인이고 재밌는 세상살인데 여기서의 나는 누굽니까? 어, 바깥 이야기의 납니다. 그래서 액자 바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의 사고를 회귀를 할수 없듯이 사람들마다 제주와 처세술도 이렇게 다양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불공평이라는 이 세상만서의 영구불변한 형평의 질서가 없으면 누가 고시 합격하려고 엉덩이에 모시않 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겠는가 해서 세상은 불공,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가의 생각이겠죠 또는 작가의 생각을 밀린 화자의 생각일 것이고 자위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만 집은 아버지의 학력이 아버지의 삶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보면 상고는 나왔지만 무용지물이었다 해서 기여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만 집에게 경집비 형의 장례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아버지는 부정 사건이 연루되었으면서 공무원 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파면당했다. 파면당했다는 것은 공무원직을, 공무원직을 그만뒀다는 거죠. 자, 잘렸다는 겁니다. 그만둔 게 아니고 잘렸다. 이만 집은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버지보다 자신이 더 유능하다고 여겼다. 어, 유능하다고 생각한 거는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 보면 아버지도 무능하지만 나는 얼마나 더 무력한가를 통해서 자신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점은 없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겠네 이만 집은 경집의 형의 차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갔다 우리가 맨 앞에서 본 내용이겠죠 자 그렇게 하면 31번에 5번 32번에 4번 했고 위글을 바탕으로 비망록에 대한 설명하, 대해 한 설명에 대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간의 심화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로 제공하고 있다 심화되는 갈등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심화되는 갈등 어떤게 있었습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맞죠 자 특정 인물의 기록을 통해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살펴보게 한다 특정 인물의 기록 뭡니까 이거 이만집의 일기장이죠 그리고 사회 현실의 문제점 사회 현실의 문제점 뭡니까 양심을 잃더라도 시류에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그리고 가장 적절한 거기 때문에 다 읽어봐야 됩니다. 맞죠? 자, 계절의 변화에 따라 계절의 변화가 나오지 않죠. 자, 동시적 사건들을 병치하여 특정 사건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파악하게 하고 있다. 동시적 사건이라는 것은 어, 동일한 시기의 다른 사건들을 병치, 나열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감각을 사용하여 배경묘사 여러 감각을 사용했다는 것은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는 건데 어, 그런 것을 주로 활용하면서 배경묘사를 한 것은 그거죠. 그이 요석의 메밀꽃필무렵 아주 감각적으로 그려낸 것들 어, 그렇지 않습니다. 좀 딱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겠죠. 34번. 윗글을 바탕으로 어, 보기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해가지고 무기일 청년은 일종의 액자 소설로 내부 이야기가, 내, 외부 이야기가 번갈아 가며 소설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러분이 액자 소설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 보기를 통해서 알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외부 이야기는 나가 제시하는 이만집의 일기 어, 외부 이야기는 주로 내부 이야기의 인물들과 사건에 대한 외부 이야기의 나가 제시한 소감과 비평 그래서 외부 이야기는 나가 제시한 소감과 비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층 구조에서 서로 다른 내부 이야기에 나와 외부 이야기에 나는 유사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상이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래서 만집이와 나는 유사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상이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아울러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인 나가 내부 이야기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연하고 해석한 내용을 덧붙여 작품이 폭을 높이고 있다 해서 무의질 어, 청년이라는 소설, 액자소설의 어, 이해를 돕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내부 이야기의 나, 만지비 자 나는 만지비입니다 만지비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측은하게 생각한 것과 관련하여 B는 A에 대해 눈물이 메말라지 않은 듯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맞죠? 맞는 말이잖아 맞죠? 적절하지 않은 것 어, 맞습니다 그리고 A 만지비가 셋째 형을 돈만돈 많이 좋아한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요 셋째 형에 대해 그 자신의 재주와 처세술로 산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 나와 있었잖아 각자가 재주와 어, 처세술 다양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외부에 나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3번 A가 아버지를 어떤 이에도 속수무책인 사람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B는 아버지에 대해 해를 끼칠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작품 밖에 있냐, 작품 그그 어, 그 액자 안에 있냐, 액자 밖에 있냐 라는 인물을 잘 따질 수 있는가?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A가 자신의 일기,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B는 A에 대해 늘 PA 의식이 시달린다. 피의식에 시달린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식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고 어, 여기 나와있죠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듯하다 원래 상막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완전 패드립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자 A가 아버지를 어떤 신고나 불행도 심지어 굶주림까지도 말없이 수용한다고 말한 것과 알잖아요 B는 아버지에 대해 생리부터 착한 심성으로 고생을 낙삼고 살 양반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해가지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어, 굶주림까지도 여기 해를 끼칠 사람들은 아니다. 고생을 어... 낙삼고 살 사람들이다. 라고 일단 B는 나와있고 A가 나와있었는데 말없이 수용한다. 수용한다. 수용한다 어디있지? 어, 여기 있네. 어떤 신고나 불행도 심지어 군주인까지도 말없이 수용해보니 늙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지문에서 찾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 액자식 구성의 특징, 어, 액자식 구성으로 사용해서 어, 이렇게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인 나아가 내부 이야기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해석한 내용을 더붙여 작품 위에 폭을 넓히고 있다 이런 어, 이런 효과들도 하나씩 주워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 앞부분의 줄거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 현대소설 지문인 31조, 아, 31번 문제에서 34번 문제 어,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